참고로 찍는 거지 이건 나가는 네. 게 아니니까 네, 네, 네. 인터뷰를 왔을 때 저희가 아직 지금 이전 중이여가지고 아. 예, 인천에서 서울에도 있다가 저희가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것들이 뭐딱보기도체격이 상당하신데 네.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엘리티는 씨름했었고요 그리고 성인 대사는 바로 육군부사관으로 복무했었습니다 오. 부사관은 보지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? 1 5 5 m 견인포를 포반장을 했었습니다. 어 그럼 어떻게 군생활도 어떤 몸 단련에 한또그 네. 시기가 됐었겠네요. 네. 어 지금, 지금 딱 그리고 보기에도 이 사업장 규모가 네상당히 보이는데 뭐 정확히 하시는 일이라든지 네뭐 해서 하는 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설게 디자인, 가구 계단 이런 식으로 복층 만드는 그런 시공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. 아 어. 이런 거는 벚꽃 침대라고 해서 저희는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. 안에 쇼파도 사용할 수 있고, 안에 보면 다 옷장으로 쓸수 있게끔. 4단, 계단같이 안 생겼는데, 계단이 되는 거니요 수상공간. 네. 이렇게 침대 놓고 아, 이렇게 테이블 넣고, 안에서도 이렇게 의자가. 그 일단 야차클럽에 네.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시죠? 그냥 남자로서 한번 제가 우연하게 한번 보자마자 아, 그냥 이건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네. 좀 많이 좀 불우해하고 거친 각오를 딛고 네. 또 이제 또검질한 또 사연으로서 살아가신다는 그런 네. 사연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릴 때는 그냥 신림동이나 이런 데서 시비가 많이 붙었었요 거친 동네죠, 신림동. 네. 네. 왜냐면 실림동이제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한 등치 하다 보니까 아예 심이 붙을 일은 없었는데 남자로서 술 먹고 가서 그냥 실수로 어깨를 막 지나가다 부딪혔을 때 그때만 먼저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안 참았죠. 음. 네.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진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음. 상대 힘을 역 이용하거나 그냥 이게 어깨 주작고 특취만 바로 넘어가니까. 그럼 이제 시도 선수 시절이나 길거리에서 가장 좀잘 썼던 주특기 시도 기술이 뭐가 있는지 주특기가 뭔지 한번. 아 근데 저는 밭다리를 제일 잘 썼어요. 아 밭다리. 아, 그럼 마지막으로 시합을 앞둔 네. 상대 선수에게. 네. 하고 싶은 말한번 상대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아제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잡히지 마세요. 잡히면 바로 땅에 심길 수도 있습니다. 네.